모르겠어. 나 이렇게 신문물이 처음이야 들어가. <웃음> 안녕하세요 에너지원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거실 한복판에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많은 가정에서 뭐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아직까지도 이렇게 에이 무거워 유선 청소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거 골동품 아닙니다. 이것도 그래도, 이것도 한 5년 전에 산 거야. 어? 한 집에 있는 유선 청소기가 망가져서. 저희는 그냥 이거 별탈 없이 사용하고 있는데, 결혼한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무선 청소기, 로봇 청소기가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무선 청소기는 너무너무 가볍고, 로봇 청소기는 어, 출근할 때뭐 이렇게 예약 설정하고 가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집이 너무 깨끗해져가지고, 삶의 만족을 삶의 퀄리티를 진짜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반신반의 했어요 로봇청소기가 어지가 어떻게 해. 이런 먼지들을 사서 하겠냐 반신반의 했더니 때마침 라이스타에서 한번 체험해보라고 이렇게 로봇청소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주신 거 아니에요 반납해야 돼요 이거 청소기 처음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정말 성능이 좋은지 어?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요 아나 너무 촌스러운가? 그래서 뭐 성능이 좋고 엄마가 만족한다 그러면은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음? 한번 구입하는 방향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엄마를 그냥 생각만 하는 거. 뭐 생일날 될 수도 있고 언젠가 사줄 수도 있잖아. 무튼 한번 여러분 저와 함께 라이스타의 로봇청소기 구경하러 가보실까요? 이게 라이스타에서 한번 체험해보라고 보내주신 RX10 클린스테이션입니다. 얘는 본체고요. 클린스테이션이에요. 그래서 이예요 본체가 여기에 들어가서 먼지가 자동으로 비워지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먼지 흡입기 있, 있죠 어, 이렇게 뿐만 아니라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먼지 비우는 것도 너무너무 신기한데 얘가 물걸레도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스펀도 있거든요 아, 난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로봇청소가 이런 것까지대단히 우리나라에 난 제가 가전제품에 이런 게 별로 어? 관심이 없어서 몰랐는데 야 진짜 우리나라 기술이 너무너무 발전했구나 이런 걸한번 느끼게 됐는데 아직 사용해보진 않았어요 한번 지금 막 뜯었거든 여러분 과 같이 한번 사용해 보려고 그럼 같이 한번 사용해 보시죠 음. 우선 이게 라이스타가 앱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 어플에다가 라이스타로 치시면 안 되고 라이프로 치시는 게 검색이 더 빨라요 어, 그래서 이렇게 앱이 있는데 우선 제가 다운받아서 연동을 시켜놨어요 청소 준비 완료. 와이파이가 초기화됐니 와이파이가 연결 중이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와이파이가 연결되었습니다. 이게 앱에서, 앱에서또 뭔가 여러 가지가 옵션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여러 가지 옵션이 있더라고요. 뭐청소 정보, 저는 지금 RX10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소 예약, 뭐몇 시에 해달라고 이렇게 예약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청소 기록, 저는 아직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아서 청소 기록은 없어요. 그 다음에 리모콘 이렇게 리모콘이 있거든요. 근데 얘도 이제 방향을 설정하고 뭐 컸다 켰다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청소 금지 시간 설정. 새벽에 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청소 금지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음량은 좀 적당하게. 추락 반지, 감지 센서는 높은 게 좋잖아. 흡입력도 좋은 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이런 것들 있습니다. 어, 청소기 위치도 확인할 수가 있네요. 여기 있어요. 어, 이거 되게 신기하다. 제가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이렇게 신문물이 처음이야 오. 아니 카페트도 어. 그냥 바닥이랑 카페트에 올라올 때랑 흡입력이 달라요 어. 카페트에 올라올 때가 더 이제 좀 소리도 세지고 빨아들이는게 다른 것 같아 이 아까 내가 흘린 거. 얘 기대하겠다. 오! 온 가족이 나와서 엄마, 아빠가 나와서 얘 신기해서 얘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보고 있어. 어, 근데 얘 너무 신기하다. 아니, 가는 길이 표시가 되네. 에코. 에코랑 좀 조용히. 해라을 이 라이스타 RX10은요 물걸레도 가능하다고 해서 제가 우선은 그 수통에 물을 넣었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아, 신기하게 신기하다 수통에 여기에다가 여기 여기다가 물을 넣어 주시고요 걸레는 마른 걸레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여기 음. 필터거든요 필터? 음. 전체에 탈착버튼 눌러 이렇게 빼주시고 얘를 해서 이렇게 끼워주세요 어프 청소해서 물걸레하고 단계는 3 단계 설정을 하고 청소 시작. 얘가 물걸레, 물걸레. 물이 나오면서 젖으면 사는 거예요. 엄마 아빠 방을 제가 지정을 해놨거든요. 엄마 이거 만져봐. 신기하네. 오늘은 라이스타 rx10 클린스테이션으로 제가 청소를 해봤는데요 저뿐만 아니라 아빠 엄마는 유선 청소기만 사용해서 그런지 이 로봇청소가 기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봇청소기 가는 가 길마다 우리가 와우와 와 하면서 줄줄줄 쫓아다녔어요 왜냐 청소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려고 근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야 제가 프러스 아까 흘린 것도 말끔히 청소가 되있고 머리카락 진짜 머리카락 많이 빠지있거든요 근데 머리카락도 다빨아들이더라고 근데 얘가 가면서 막 이렇게 충돌하지 않을까 막 걱정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22개의 충돌 감지 센서가 있어가지고 충돌하지 않고 이렇게 요리조리 잘 피해서 가더라고요 또 신기한 게 저는 카페트 올라오면 은아 어, 이거 어떡하나 싶었는데 카페트 잘 올라오고요 이게 턱이 높지 않아서 잘 올라오고 그리고 카페트에 딱 들잖아요 얘가 흡입면이 달라져요 맨바닥일 때랑 카페트일 때랑 그 흡입면이 달라져서 카페트일 때는 좀더 강하게 흡입을 하더라고요 와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 보통 우리 나 집에 있는 유선 청소기 사용할 때는 카페트 하려면 은 새로운 걸로 바꿀 고 해줘야 됐거든요 그래서 좀 불편했었는데 얘는 진짜 편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물걸레도 솔직히 반신반의 했는데 저희는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밀대를 밀거든요 아니한 번만 싹 해도 꽤 말끔히 닦이더라고 근 아빠가 저거 보시더니 야 저거 충전하거나 이렇게 사용 역량이 짧은 거 아니냐 어, 어,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 생각은 다 비슷하단가 봐 그럴 줄 알고 라이스타에서 그 대용량 배터로 해가지고 리튬이온 배터로 해가지고 최대 180분 정도까지 사용할 수 있고요 나는 또 신기했던 게 앱에서 얘가 가는 방향을 내가 확인할 수 있어 그래서 어디가 청소가 덜 됐는지 이게 확인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너무 신기한 거 같아요 이게 왜 브랜드 청그 수상을 받고 막 소비자가 3년 동안 만족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일위 그 하는 건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니까 흡입력도 좀 다르더라고요 뭐 머리카락이나 아까 제가 프로틴 가르나 이런 거 떨어질 때마다 빨아질 때마다 흡입력이 다 다르더라고요 봤더니 얘는 3단계 흡입력 모드를 갖고 있대요 그래서 좀 에코 모드일 때는 먼지나 머리카락 그리고 노멀 모드일 때는 뭐 좁자나 빵가루 그다음에 맥스일 때는 초강의 흡입력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저희 집은 할때 유산 청소기 때문에 청소한 다음에 물걸레를 하는데 얘는 그냥 청소와 물걸레 동시에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가 바로 필터인데요. 필터가 공기 청정과 청소를 동시에 하고 초미세 먼지도 99.9995% 차단 한다고 해요. 이게 바로 고성능 헤파 필터라고 합니다. 헤파 필터. 지짜 이게 앱으로 내가 어느 구역만 딱 청소해 달라고 지정할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한 것 같고 아까 보셨죠. 듯앱에 옵션으로 내청소 예약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맞벌이 부부라던가 아니면 좀 혼자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 청소하실 때. 설정을 해놓은 거야. 퇴근 시간에 맞춰서. 그래서 집에 딱 오면은, 짜잔! 깨끗한 그 기분을, 퇴근에 그 기분을 맞게 갈수 있는 거지. 어, 이거 괜찮은 거 같아요. 어, 어, 이거 만족한 거 같아. 근데 제가 앞으로 좀더사용에 익숙해진다면, 이 제품을 좀더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저는 오늘 되게 만족을 했고요. 와, 이런 거, 진짜 우리나라 기술 이 너무너무 좋아졌다니까? 로봇 청소기, 웬일이야? 난 반신반의 했거든. 난 유선 청소기가 이렇게 보면서 미니까 짱인 줄 알았는데, 와.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이게 1년 동안 AS가 무상으로 진행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잘 방법 모르겠다 할 때는 카카오톡 상담하기를 통해서 이렇게 상담도 가능하고 하니까 이런 면에서도 좀더 편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 사용해봤지만 그 로봇 청소기의 신세계도 알게 되고, 그 로봇 청소기가 이렇게 정말 청소를 잘하는구나도 알게 되었고, 너무너무 편리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살려면 좀 돈을 열심히 열심히까지는 아니지만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좀더 사용해보고 구매를 어, 할지 안할지는 응, 응. 알겠어요. 그럼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